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진니어입니다자 2020년 취업활동은 3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금까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2020년 취업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끈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야마하 오토바이 아시죠왜 우리 어렸을 때한 번씩은 쳤던 그 야마하 피아노 그 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가 야마하 발동기, 즉 오토바이를 전문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 야마하 회사에서 2020년도 신입사원 채용에 엔트리시트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야마하아츠 신솟사이어で 엔트리시트 선고나시가 3년目に, 야마하츠 도키와 2020년の 신솟사이어として 245人を計画する, 3년連続で総合職でのエントリーシート選考は行わない。同社は面接が増え負担は増えるが人物重視の採用につながる。学生からも社内の雰囲気が伝わりやすいと好評のようだとしている。 자, ヤマハ는 3년간エントリーシート 없는 채용을 해왔다고 하고, 인물 중시로 채용한다고 하네요.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인데? 인물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어찌됐든 총 채용 예정은 대졸 185명 중 기술계가 120명 사무영업직이 65명 고졸이 60명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취업 준비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게 일본 기업의 일반적인 선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리 시트, SPI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자, 면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트리 시트는 기업의 선고 유형 중 하나로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서류 전형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력서예요. 근데 야마에서 이 이력서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잖아요. 학력, 스펙 이런 거다 가리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자, 근래 들어서 일본 기업의 채용난이 심해지면서 이런 야마하 같은 중견 기업도 채용이 상당히 힘든가 봐요 이 엔트리시트를 안 본다는 의미는 학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엔트리시트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엔트리시트에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인기 많은 기업 아니면 아무도 안갈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심지어 이 엔트리시트 뿐만 아니라 1차 면접 2차 면접도 다 없애고 오직 최종 면접 즉 사장이 직접 나와서 오케이 하면 채용되는 구조예요 일본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2018년에 폐업 신고를 한 회사들 중에 사람을 못 구해서 즉 인력난으로 폐업한 회사들이 무려 153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153개 회사가 1년 동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자 이런 일본의 인력난, 채용난 때문에 이런 서류전형 선고가 없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유리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력은 안 좋은데 말발은좀 좋은 사람들한테 좋겠죠 딱히 스펙은 없는데 말발은 좋아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인재들이 뽑히겠네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자, 야마하 발동기 이런 탄탄한 중견기업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대기업도 결국에는 이런 채용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일본 유학,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대학교 1학년 아니면 대학교 4학년이 돼서 7번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런 채용 구조가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맞다 네한번더 찍어야겠다 3년 연속에 소고職대로 엔토리 시트 선고가 오고 안아이 아 이거는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